열정과 힘이 없으니 기습니다 바로 이로써 시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6기형 어, 사업화 제안을 두 가지를 듣게 되는요첫 어, 번째, 테스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 그 대한 모원최 의원 대표님께서 20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원의 최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은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죽 시트, 안전백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패션제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보다는 소재재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업사이클링이나 도시 재생, 그리고 공원회의 사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제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링이나 두 가지 다 환경을 위한 건데 리사이클은 수거한 소재를 원래의 소재로 돌리는 하나의 사이클에 불과하지만 업사이클링은 수거한 소재를 다양한 제품으로 다시 재, 재탄생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 여기에서는 좀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기존의 리사이클은 공장 등에 가야지만 이 소재를 다시 재생시키지만 업사이클링은 누구나 다 쉽게 참,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 가능성이 그만큼 무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할 때좀 떨리네요. <웃음> PDF로 변환이 됐나요? 아, 그렇구나. 네. <웃음> 두번인장을 합니다. 그, 이 아이템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논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이나 환경 문제를 이제 매연 배기 가스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전기 자동차나 수소 차 등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되지 않는 10% 자동차 가죽 시트 안전벨트 에어백입니다. 자동차 가죽 시트 버려지는 게약 400만 톤 정도 됩니다. 한해 전국적이 아니면전 세계적인 추이로요 고급 세단의 경우는 소 18마리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대 만드는데. 그 중에서 쓰이는 거는 2마리 분량밖에 안 되죠. 수명이 40년 이상 되는 고급 가죽인데, 일반 가죽보다 4배 이상 비싼 운용이나 버리고 있던거죠 긴장을 좀덜자여기 혹시 자동차 다들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10년 이상 타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손을 배치신가요? 너무 많아서 15년 있으신가요? 15년? 어? 네? 15년 전 중, 중? 16년 정도? 있으신가요? 어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20년이 20년 있으신가요? 자가 <웃음> 놓으세요, <웃음> <외국? 진짜? 웃음> 네네 아, 20년이요? 아. 아, 저한테 21년까지 드릴게요 21년을 너무 싫은 분 계신가요? <웃음> 현재 타고 다니시는 분인가요? 9 8년 아, 98년생 <웃음> <웃음> <웃음> 어, 저희가 만든 명함 카드지관을가지고있요 그럼 반면에 차가, 차를 가차 구매한 지한달 정도 되신 분이 으십니까두달 정도, 한 달이 시니까 이분 께안 좋은 는안전운전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할 때 150만 원 주고 산 차가 있습니다. 94년도 시인데요. 어, 자동차가 아니라 거의 뭐 친구였죠. 제 여자 친구 대신 핸들를 잡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제가 밥은 못 먹어도 이 친구 기름 사주고. 제가 10만 원못 사도 이 친구 타이어를 새로 갈아주면서 늘 같이 지냈고 크리스마스 때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파리 여행도 다녀오고 14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이 차가 밤에 세워놨는데 뒤에서 뺑소니를 치고 도망을 가서 폐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음. 아,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거는 뭐 자동차 저한테는 이 정도는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정말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 죽음이란 이런 것인가? 별이란 이런 것인가? 이한 슬픔을 보면서 폐차장에고내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었던 거는 의자를 뜯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쇼파로 썼거든요. 늘 앉아있던 곳. 너와 끝까지 함께 앉아있 가지고 자리를 너무 안찾아고 불편하다고 해서 친구들이 이제 패션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다른 것좀 어떻게 만들어보라고좀 치우라고 발도 따지면서 제가 이런 지갑까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소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많이 타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유즐레스라는 단어로 저희가 사업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즐레스에서 버렸던 소재를 가장 유스프한 소재로 만든 것처럼 저희의 이유는 이게 기존에 없던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가는 소외를 받고 아니면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분, 그게 꼭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 소외, 사회 취약계층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한테 밀려나면서도 충분히 유슬레스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을 발굴해서 충분히 다시 유스프라인지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적으로 가방 하나를 생산할 때는 저희가 1,640대 물도 절약하고 사람한테는 폐기물의 인구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속해 있긴 한데요. 사회적 기업을 바꾸러는 많이 내비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에 속할 가방라는 염려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초대를 받아서 발표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적으로만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은 우선은 제품을 팝니다. 매장이 있고 단독 어, 스타슬도 고양이나 하트렉스 뭐 여러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시는 있는 그 디트렉스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저처럼 타다가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해서 스페셜 모델로 제품을 만들고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타던 의자는 아버지 가방. 엄마는 엄마 핸드백, 아이들 백팩 지갑 등을또 만들어주는 사업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원단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거를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죽을 나눠주면서 이그 사업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것. 이세 가지가 저희 사업 동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그동안에는 왜가죽시트를 재활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런 게 버려진다고 그러고 자동차 문제 하면은 단순히 대기 가스 매연만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공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냥 폐차장 가서 얻어오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공급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도시재생들 어떻게 하면은 외생들 계속 유입을 시킬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있었고.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등가족 부분을 주로 쓰는데요. 자동차가 아주 워낙 좋아서 떼는 잘안 팝니다, 사실. 중요한 건 냄새 제거가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 담배 냄새나 어 방향제 냄새를 어떻게 뺄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영상인데, 넘어가겠습니다이 여섯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커팅부터 클리닝, 드라잉, 아이오닝 카테고라이징, 왁싱까지 여섯 단계를 하는데, 이 단계를 완성하기까지 저희는 약 450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년도에 창업을 해서 제품출시는 16년 9월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 가방 하나 만드는데요. 보시기에는 그냥 메신저 백이지만 15번의 샘플을 떴습니다. 그리고 약 180일간의 제작기간이 필요했고요. 이 가방 하나를 통해서 소재는 물론 1600m 이상의 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도전 과제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업사이클링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오히려 더 많으세요. 이런 소재를 재활용한다고 하면은 특히나 뭐 어디서 주워온 소재를 갖고 돈을 받아라는 트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인터넷에 이런 저희 기사들이 올라오면은 답글을 늘 달죠. 소딩들이 당장 방구 냄새 날것 같아요. 막 이런 <웃음> 이런. 저희 응 아니야, 응 패스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사실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그래서 네. 이 가격적인 면을 어떻게 우리가 도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대량 생산이 돼야 된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도 저희가 450일 필요했고 퀄리티라도 문제가 있었어요 기존의 이런 재활용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은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제가 봐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근데 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장인들 4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쓰는 공장은 MCM이나 샘소라이트 같은 큰 공장을 씁니다. 인가공비가 1.5배, 1.7배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가공비나 어떤 재료비를 아끼는 회사가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유지해서 그동안 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업사이클링회사안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잘안 되는 이유가 소재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겠다는 재활용하겠다는 소재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용성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불편하죠? 돈을 주고 샀는데 비싸고 퀄리티가 떨어지면불편해 누가 살까요? 그래서 이 사용성을 위해서 저희가 15번의 센터 시간을 거친 겁니다. 보통 어, 패션회사들이 두번 정도의 재활용을 하거든요. 센터 생산을 하고 있는데 15번까지 한번할때 60에서 100만 원까지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스타트업이 15번을 푸는 건좀 많이 도전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사실 우리나라에 런칭은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런던이랑 그리고 지금은 한 15, 15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해외 전시에 나가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문을 먼저 두들게 썼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제품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있고 서 이번에 고향에도 단독 매장을 됐는데 저의 리그는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로 인한 2차 오염에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을 줄이려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공장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보니까 저희 스스로는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만들고 남은 가죽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수거를 해가지고요. 천연 고무 소재인 라텍스로 섞어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생 가죽을 m d f 처럼 생각하시는 됩니다. 서 이 재생 가지고 생산을 통해서 정말 웨이스트가 없는 이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원래는 색깔이 저희 회사 색깔이 초록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초록색이 알고 보니까 환경을 가장 오염시키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환경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초록색을 쓰는데 어? 왜 지도 초록색? <웃음> <웃음> 그런 게 있는 거 아닐 텐데 <웃음> <웃음>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꾼, 이런 좀 내부적으로 늘이 환경이라는 것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전에게중요한게되거 어떻게 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워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환경적이지 않은 회사가 환경적인 척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 구도인 같은 경우는 막 기업회사 다막 얘가 뜰 때마다 풀이잖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좋은 메시지를 갖고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마케팅으로 쓰진 않을까? 그리고 이제 레드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레드라는 걸로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어디 도네이션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제품을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버려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버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꺼내서 또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레스를 뉴스풀로 바꾸는 모헌의최이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